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영석입니다 해상보험법 제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1강은 제2장 해상보험 계약론 중에서 어, 고지의 무와 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지의, 의무의 제, 고지의 의무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첫 번째 강의가 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고지의 의무와 표시에 대해서는 어, 첫번째 고지의무와 표시의 근거가 되는 최대 선의의 계약이라는 어,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고지의무 1편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고지의무두 번째 편과 보험계약 체결 중의 표시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최대 선의의 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 17조에서는 해상 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 당사자가 최대 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무효로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해상 보험 계약이 계약이 당사자의 최대 선의 즉 utmost good f a i t 를 본질로 한 계약임을 명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어, 위배될 때나 이에 따라서 어, 계약을 음, 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 어, 뭐 무효가 된다든지 하는 처리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계약은 특히 당사자간의 어, 그 믿음을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 굉장히 큰 손실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강도를 좀더 높게 부여하고 있어서 최대 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대 선의 원칙을 규정한 1906년 MI 제17조는 피해 보험자 등의 고지의 무와 표시를 규정한 제4장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제18조 제1항의 불고지, non-disclosure, 제20조, 제1항의 부실고지, misrepresentation 모두 최대 선의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험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는 권리를 공여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선의와 신뢰의 바탕을 둔 계약으로서 이러한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 보험자가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해상 보험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해상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의 계약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어, 당사자가 시인이에 따라 선의로 성실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인이 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결정되는 사행계약 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질의 위험에 노출된 피보험자들이 일종의 위험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신의 성실이 그 어느 계약보다 높은 수준에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계약은 uh,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 a i The contract of ubermeme uh, bday라는 이러한 그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avoid, 이 해상보험에서 그, Avoid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해석과 관련해서 1906년 m i a 하는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상 고지의무 위반 등 피보험자의 법정의무 위반 또는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시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우리 민법상은 소극적 무효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로 해석하기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해제에 해당이 니다 따라서 보이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져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법의 개념과는 달리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하다고 했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카터 대 어, 보험 사건에 대한 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은 피보험자만 알고 있다. 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표시를 믿고, 피보험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숨긴 채보험자라 하여금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처럼. 잘못 믿게 하고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행동한다. 어,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숨긴다는 것은 사기이고 그에 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어, 왜냐하면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부과하기로 한 위험과 어, 실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양당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이 그 사항을 모른 채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고 협상을 하게 하여서는안 되는 것이고 이는 선의에 기초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판시하겠습니다. 퇴성공 어, 계약의 체결과 최대 선의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최대 선의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 이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 중에서도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어, 보다 중요하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표시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대선의 원칙에 기초한 의무로는 보험계약의 체결 요구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결정이 피보험자 측의 고지나 표시를 신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당사자의 최대선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원래 어떤 계약이든지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 무효가 될수 있는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부실표시를 하게 되면 그에게 사기의 의사가 있든 없든 묻지 않고 보험계약이 무효가될수 있습니다. 어, 최대 선의의 원칙에 의하여 보통의 계약에서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을 피보험자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 어, 영국 계약법상 계약의 승립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당사자의 진술 중에서 계약 내용이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어, 보통 번역은 표시라는 용어로 표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또 Misrepresentation은 진실이, 진실하지 않은 Representation인데 어, 부실표시로 보통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민법총칙에는 의사표시에서 표시와 어,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어, 다음은 최대선의원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고지의 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지의 의무는 어, 피의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라는 걸 알려준다는 뜻인데요. 이때 통상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만일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 1906년 MIA 제18조 제1항은피보험자가 통상의 업무 수행 과정 중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알아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까지 보험자가 입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우리의 1906년 mia, MIA 제8주일항에서 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사항 t 텔열 서컴스턴스라는 것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신중한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어, 피 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circumstance, 즉 사항이라 하면 피 보험자가 수령한 어, 통신이나 정보가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인수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든지 또는 인수한다고 했을때는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여러가지 기준이 되는 것들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런던 제너럴 인슈런스 대 제너럴 마린 언드라이터 즈소시에이션 1921년 사건인데요. 어, 적하 보험자가 오전 10시에 보험 중개사에게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뢰했다. 어, 바로 그날 아침, 로이즈 조합의 사고 게시판에는 그 화물이 화질 당했다는 내용이 전부가 게시되었다. 어, 이러한 내용의 사고 보고서는 로이즈 조합 소속 보험자와 재보험자에게 모두 배포되었다. 그러나 최초 보험자와 재보험자 모두 업무가 바쁜 관계로 이 사고보고서를 보지 못하고 그날 16시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했였다 어, 사고보고서의 내용은 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최초 보험의 적합보험자가 통상의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재보험자는 위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어, 판시했습니다. 결국은 어, 원, 원수보험자인 원그 피보험자나 어, 보험자가 모두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가 모두 이 사실을 그날 주관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모두 이게 공지된 사항이기 었 때문에 어, 원보험자인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어, 판시한 것입니다. 다음 고지의무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의 이제 18조 제1항을 규정상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이며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또 통상적으로 해상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대비해서 보험 중개사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 중개사 등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고지의무의 이행 주체가 될 것인지, 또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행해야 할 것인지, 그 위반에 대하여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보험 중개사나 기타 피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될 경우 그 피보험자의 대리인도 피보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 피보험자의 대일인이 고지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 피보험자의 대일인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피보험자가 통제하여 준 사항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어, 대일인이 알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은는 통상의 업무 수행 과정 중 알아야만 할 사항과 피보험자가 통지해 주었어야만 할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피보험자가 고지하여야 할 모든 중요한 사항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이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 중개사를 통하여 선박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선박은 이미 상당히 훼손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보험자는 모르고 보험중개사는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보험중개사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아, 반대로 피보험자는 알고 보험중개사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보험중개사에게 당연히 통지되었어야 할 사항으로서 보험중개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되기 때문에 역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보험중개사는 피보험자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고지의 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서 고지의 의무 위반이 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보험 중개사에게 체결을 의뢰하였던 보험계약이 명예보험증권에의한 것이라면, 보험 중개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 중개사로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둘째,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계획의 사안에 따라서 어, 결정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던 내용이 다른 사안에서도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보험 가입을 인수할지 말지 보험을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예,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선박 보험의 경우에 자신의 요트를 한달 전쯤 2,500 파운드로 파운드에 팔려고 하다가 약정 보험 가액을 4,000 파운드로 부과한 경우 어, 또 선박의 가망 능력이고 선박의 가솔린 운용 운송 용량이 3,000갤런에서 8,000 결론으로 늘어나것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보험가액에서 첫 번째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어, 2,500파운드에 팔려고 했다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험가액은, 요터의 가격은 한 2,500파운드가 적정선이다. 라고볼수 어, 있는데, 보다 보험가액을 훨씬 높은 4,000파운드로 했다면은, 어, 초과 보험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의 가망 능력이 있느냐고도 알려줘야 되겠죠. 보험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가솔린 운송 용량의 차이가 2배 이상이 난다는 것도, 어 역시 보험사고 위험이 클수 있다. 이렇게 볼수했였습니다그 다음, 적합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기평가보험증권에서 적합의 가치가 어, 9,700파운드 밖에 안 되는데, 약정보험가액을 어, 2만파운드로 부부한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요트 가격과 마찬가지로 2배 이상 그 약정보험가액을 에, 신고하고, 고지하고, 부부했다는 것은, 어, 상당히 그, 어, 사행보험, 도박보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적하의 가치를 어, 부실하게, 부정확하게보우지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보험의 어, 목적을 나무상자에 든 에라멜 집기, 어, 집기라는 것은 과정반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기재하여 부보하여서는 실제로는 일부 화물이 823개의 종이상자로 포장되어 있었고 과도하게 도장된 것으로 상갑서의 제 것들이 물건이었다. 이게 에, 물건의 가액이 상당히 이제 그 고지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어, 품질이 떨어진 물건들을 굉장히 비싼 물건으로 어, 이렇게 기재를 했다 하는 것은 이제 고지를 할때 어, 그 부실 고지 내지는 의도적으로 고, 부실하게 고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고지에 위반될 이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 단순히, 머신을 이라고만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어, 세컨드 핸드 머신 즉, 중고 기계인 경우에, 어, 보통 이제 머신을 이라고 해서 즉하를 짓게 되는, 신품으로 우리가 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고 기계였다 하면은, 어, 보험에서, 이 보험 가입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 여부를 인수할 때, 어, 상당히 판단을 달리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고지사항에서 고지 중요한 사항이다 볼수 있습니다. 또 보험자의 구상권을 경감시키는 내용들 예컨대 부보된 화물이 보관자를 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는 특이한 계약조항이 있는데 보통 경우에 적합보험에서 부보가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통상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해서 어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급했는 보험금을 상당으로 회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화물 보관자에게서 배상책임을 면책시키는 계약조항을 넣어놨다고 하면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결국 그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자의 책임이 음, 그 보험금 지급액이 높아지는 것이 실제로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책임이 이제 커지는 현상인데 어, 이런 것들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어, 보험사고가 났을 때 어, 불측의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험계약 인수를 하거나 보험료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게 이제 좀 잡아야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 그 특이한 계약조항을 넣었을 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 여기에 대한 이제 보험설계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적합보험에서 운송선박이 침몰되어 화물이 멸실된 상황에서 그 선박 소유자가 그리스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 선박의 침몰률이 영국 선박에 비하여 70배 이상 더 높다는 그간의 통계에 비추어 볼때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이제 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어, 과거에 이제 이, 이 사건이 나올 때까지는 어, 그리스 선주들이 좀 선박 관리가 부실하든지 아니면 약간 의도적으로 보험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이제 의심을 살만한 정도로 어, 선박의 침몰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선박에 비해서 약 70배 이상 어, 그 침몰률이 높다는 것은 어, 보험에서 손해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보험자가 인수를 보험 계약을 인수할지 말지 또는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에대해서 굉장히 그 크게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쪽으로는 선장이 20년 동안 항해를 하지 않았다는 었 사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해상에서는 선장이 뭐 선장으로서 운항하는 경력이 있다면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상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자가 보험 인수를 거절했다든지 다른 보험자가 거절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고지를 한다면 어 그거는 각각의 보험자가 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자가 인수 안하더라 이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고지의 무 이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보험자에게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 무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고지의 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지의 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당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언제를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 1 9 0 6년 MIA 제 21조에 의하면 해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청약이 보험자의 의하여 승낙되었을 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 그 당시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는 불문하는데요.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중개서가 작성한 가보험 계약증서에 서명할 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이렇게 해석하면, 피보험자는 통상 보험자가 가보험계약증서에 서명할 때까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이처럼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보험계약이 새로 갱신될 경우에는 갱신될 때까지 새로 발생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고지의 무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어, 피보험자에게 고지의 무를 지우게 된 해상보험계약의 선지로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겠습니다. 1. 최대 선의의 계약성, 2. 사행계약성, 3. 상무계약성, 4. 불교식계약성, 뭐이 중에서 답변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제 1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